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정 힐링TV 민정쌤입니다. 김세경입니다. 요방형근이 한쪽이 짧아지게 되면요. 다리가 그쪽도 짧아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어, 지금 척추측만과 골반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자세들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요방형근 허리 네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방형근이 한쪽이 짧아지게 되면요. 다리가 그쪽도 짧아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다리 길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다리 길이의 차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시 교정하고 싶어하신다 그러면요, 요방연근은 반드시 다루셔야 될 근육입니다. 네. 자, 한쪽에 요방연근이 짧아지게 되면요, 반대쪽이 늘어나서 길어지게 되죠. 그리고 등과 어깨 라인도 그쪽은 같이. 위로 향해서 이렇게 길어지면서 네, 척추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측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서서 아주 쉽게 할수 있는 자세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도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로 응원과 또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매트 가운데 서시고요. 어, 발을 이렇게 X자로 겹쳐놔보세요. 네 이제 엄지발가락 쪽 안쪽 발의 라인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양쪽에 엄지발가락이 먼저 들리지 않게 힘껏 바닥 쪽으로 꽉 눌러주세요 다리가 뒤로 간 쪽이죠 이쪽 허벅지 근육은 앞쪽을 향해서 힘을 써주시고요 다리가 앞쪽으로 간 허벅지 근육은 뒤를 향해서 서로 앞과 뒤로 이렇게 마주 밀어주시는데요 네 이제 이 다리 안쪽에 힘이 느껴지죠 네, 발바닥도 아래로 힘껏 내려가서 다리의 힘이. 골반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다리가 뒤로 가 있는 쪽 팔을 한번 위로 쭉 들어 올려 보세요. 네. 자, 이제 계속 이쪽 발은 바닥 쪽을 더 내려 주시고요. 여기가 위로 쭉 길어지게, 몸통 자체를 길게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네. 그러니까 팔을 먼저 뻗는 게 아니고요. 몸통 자체가 최대한 길어지게 한 다음에 옆으로 가볍게 기울여 주세요. 네자 이때 이제 호흡을 해주시면은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 오른쪽에 옆구리 라인을 들이마시면서 더 넓혀 보세요 내쉴 때 천천히 배 안으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다리를 이렇게 x 자 형태로 꼬으면서 안쪽에 힘을 모았기 때문에 골반의 밑에 근육은 저절로 힘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허리 옆구리 라인이 길어지는 거 느껴지세요? 키가 커질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이 길어지고 있죠 네. 네. 자, 이제 호흡 크게 일단 네번 해보시고요. 돌아와 볼게요. 네,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네. 지금 한쪽과 한쪽 아는 쪽에 차이가 느껴지나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도 길어져요. 네, 또 반대로 또 다리 엑사를 해볼게요. 음. 다리 뒤로 간쪽 허벅지는 안, 앞을 향해서 밀어주세요. 그리고요, 다리 앞으로 간쪽 허벅지는 뒤를 향해서 밀어주세요. 네. 이 안쪽에 다리 라인이 힘이 단단하게 모아지고 골반은 밑바닥에 이제 안정이 되게 되면 허리는 이완하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스트레칭이 골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못하거든요. 네. 자, 이제 다리 뒤로 간쪽 팔도 위로 들어 볼게요. 네. 자 들이 마시면서 요 옆구리 허리 라인을 위로 쭉 길게 해주세요. 내쉬되 배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네이 손은 이렇게 골반을 잡아주시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요. 자 마시면서 계속 이렇게 허리 옆구리 라인이 위로 길어지게 이 아래쪽 발은 흔들리지 않게 바닥을 잘 눌러주세요. 내쉬면서 배 천천히 안으로 보내주세요. 네, 이 허벅지 근육에 힘이 약하신 분들도 이 자세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발바닥까지 누르면서 신경 써서 해야 되니까 허벅지 힘을 많이 받죠. 어, 그렇죠. <웃음> 어, 하체 근력 강화도 되고요. <웃음> 그리고 오늘의 요방형근. 요방형근 네, 오늘의 요방 연근. 네. 요방 연근 여기에서 하체 힘을 쓰다 보니까 그위에 있는 옆구리보다 이제 아래에서 시작는이엉구리방향이 네. 계속 올라가면서 뻐근한 느낌이 음,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아래쪽의 옆구리가 우리가 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정말 힘들게 눌리는 자리거든요. 이 부분을 잘 효과적으로 이렇게 넓혀서 스트레칭 해주시게 되면은 요통을 예방하는 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아주 평상시에 허리가 좀묵직하다느껴지시면요 이런 자세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은 허리도 편안해지고, 네. 도 줄어들지 않게 되겠죠?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있어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추천 영상 보시려면 이쪽을 누르시고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참! 종모양 버튼 누르시면 초신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